끝난거 아냐? 끝난거 아냐? 더 행복히 아, 행복히 지내요 또더 행복히 더 행복히 오케이 더 okay. 오늘도 해님 보다 달님 보다 더 행복히 지내요 더 행복히 아왜사람을 쓴거 아니야?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이까크한 우리 가족 오늘도 행님보다 다님보다더행복이 지내요 더 행복히 행복히라서 너가 행복히라고 썼잖아 행복히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뜻이야 행복. <웃음> 뭐를 그려. 애들 오리. 오리? 아. 오리를 그린다고? 어. 누가? 오오 음, 콩이. 한 콩이가? 응. 한 콩이가 네. 오리를 그린다고? 응. 무슨 소리야? 응. 하 콩이는 하트도 먹고. 하트를 먹어? 응. 엄마 우산인데 콧물이 콧물이나 우산인데 응. 콤물이나안나는데 여기. 됐어. 먹어 빨리, 빨리. 음. 제가 안녕 <웃음> 이팔로 <이빨을> 뜯는 거너 <웃음> 이팔로 뜯는 거 어디서 봤어 <웃음> <웃음> 정말, 정말 몸에 안 좋아 보인다 <웃음> <웃음> 정말 불량식품 같아 <웃음> 이모가 뜯어줄까? 드셔보세요 아니 h 시라고요 l 부 e p a 빵 먹어버리겠다 야 a m 먹어먹 m 겠다 a 어버리겠다 o g a 엄마 사랑한다면 한입 주고 안사랑하면 주지마 안줘? 안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 o 구나 엄마 안사랑하는구나 진짜로? 알겠어. <웃음> 무슨 맛이야? 진짜 씹고 싶어 진짜 좀. 음! 반응? 이빨 싸우는 맛. 아, <웃음> 근데 되게 맛있어. 불량식품 맛이다. <웃음> 아, 그니까 너무 다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내가 뺏서먹어왜 언니만 쫓아하냐 우리, 위서, 자꾸 떨리나봐. 손 저렇게 놀리봐서 <웃음> 화이팅! <우오>! 꽉 잡아! <목소리가> 우와! 우와! 진짜 잘 탄다. 팥줄 잡아! 팥줄 잡으세요! 어머, 어머, 어머! 한 얘기해줘 음, 이 얘기 응, 좋아해 혜리랑 얘기해야지 이거 좋아해 이거? 이거? 나는? 이거 좋아해 아니 너 이거랑 이거랑 였어 누구랑 제일 친해? 미친아? 어이니? 어이니? 어내 어이니? 혜민이 있는데 그래? 혜민이야 혜민이민 <놀람> 안녕 이달야일단나고기 <웃음> <잇다. 놀람> <놀람> <기타> 한번 해줘 <웃음> <자. 놀람> 너무 좋은거 같아 키링 아 얘는 맨날 앞으로 오 <놀람> 아셔. <됐다. 자. 놀람> 아! 반가 아까 먹었다. 리파 오면 갈게. 이게 파스타야? 어, 파스타. 진짜, 진짜, 진짜 맛있다. 인사야. 김사 맛있어? 진짜 맛있어.